셋에서 질린 어스 아이씨, 이거 렉스 나도 말했어야 되는데, 아, 끝났다. 이길 수 있냐? 저거 좀... 저거 좀 무서운데, 이기나 애매한데, 어, 히트를 잘그었어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어 좋아 어 이기는 각인데? 아닌가? 와 미쳤다 저거 너무 세다 <웃음> 아니 아 또라이야 이거 아 뭔데 이거 씨. 황금국밥 처먹고 뭔짓 한거야 황금국밥을 황금포식자로 먹은 것 같은데 저거? 이런 덱까지한트 져야 한다고? 안졌안안졌안 졌어, 안 졌어. 이겼어 0.9% 미친 흐름은 왔다 동동풍이이불있있동동풍이이불있 있다. 동남풍이 불고 있다. 백 프로다. 아니다. 아하하하 Oh shit! Not t h a Oh, <laughs> yeah. 아 이거 6발 했을때 망했는데 딱딱딱 나와줬네 쓰레기야 나디나 뽑고 용들 다 버프주고 와 잠깐만 아니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뭐하는거야 저게 아. 아 <웃음> 아. 아, 야 그래도 딜은 죽였다. 일중 하나를 보세요. <목소리도> 얘냐 얘냐 얘냔데 얘 솔직히 성장 많이 안하겠네 얘막두 개네 다음 전 레벨업 할거 아, 히드라 뭐야 아 젠장 아 히드라 뭐야 아, 아, 아, 아, 아. 어, 펀치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 <목소리도> 그나마 나가 아니라 너무 다행이다 이거 아 와소 뭐야 이거 잠깐만. 오, 오, 오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 어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아 이거 성공하는게 웬만하면 좋은데 야야야 야, 야, 뭐하냐 맥스나 트리플 킬 너가 주인공이야 다 끝내버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아 완벽했어 <웃음> 완벽한 안방 히히히로 참 교육한다 상대가 너무 끔찍한 날목이다손 손 넘어요 좀 심해 솔직히 진짜 성 개시가 넘는다. 던질 칸이 없는데 마지막에 던져야 될 때. 저거 섬에 합치는 거지 뭐. 너무 안 나오는데 너무. 꺼져이씨 꺼져이씨 그냥 엘리자 I 그냥 씨. 들 c 고꺼 s 이씨 운명과 행운 운명과 행운 운명과 행운. 이게 우리자지. t c h I s c o t c 리자아 칠리자 까비 아 칠리자 갑이 다모을수있었는데 드래곤볼. 오, 어? 칠리자 고발 개자 오, 네리단 넘길게요 칠리자 뭐야 이거 잽 황잽 근데 어우기어차취 배쩌디한 줄 알고 있네 요어우기어차아 늘어나는거 봐 씨. 와. 와. 씨. 따가이 이렇게 군에 닿으